예 어제 황교안 대표가 고 스티브 잡스를 모방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모방한 듯한 차림새로 소위 민부론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모습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민부론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비판적인 총평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경제활력 재고 등을 위해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였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공유제의 철폐를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대적인 평가를 간과하고 다시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으로의 전환, 파업기간의 대체 근로전면 허용, 직장전거금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특수한 지위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헌법적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근로상권을 침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을 방지하자고 하면서 헌법의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40%로 명시하고 해당 연도 세입을 초과하는 복지정책 신설을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아, 이에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방향으로 경제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해보면 구체성도 떨어지고 시대적 평가도 동떨어져 있으며 세계적 추세도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이라고 들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도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과 정책과는 달리 항상 자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을 해서 국민들을 혼동시켜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민부론을 통해 확실히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님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혼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친재벌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해왔던 포용적 성장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다 잘 다듬고 구체화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